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사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장세진이 그녀의 아버지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세진은 그동안 공태경과 결혼하기 위해서 공태경 집안의 사람들의 온갖 무시를 참아가며 노력해왔는데요. 장세진의 아버지인 장호는 공태경의 아버지 공천식을 만나 자식의 혼인 약속을 취소해버리죠. 장세진이 공태경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한 좋지 않은 의도이지만 뭔가 그동안 하인처럼 지내왔던 장세진의 모습이 떠올라 최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화 초반에 응금실에게 돈을 갚는 장세진의 모습을 보니 심성은 바른 것 같아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화 마지막에 장세진의 바램대로 공태경은 그녀에게 청혼을 했죠. 공태경도 장세진을 사랑해서가 아닌 어머니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쇼윈도 부부의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오연도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오연도와 공태경이 잘 되는 스토리로 진행될 것은 뻔합니다. 예고를 보면 장세진은 웨딩드레스를 입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렇게 오연도가 공태경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장세진은 바로 코앞에서 그녀의 꿈이 물거품 되겠죠. 장세진은 어떻게든 오연두를 공태경과 떼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화 초반에 나왔던 장세진이 돈을 갚는 장면을 보고 먼저 그녀가 선한 캐릭터라고 가정해봅니다. 장세진은 오연두에게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공태경과 만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본인의 집안 이야기도 할수 있고 힘들게 살아왔던 부분을 말하며 정중하게 부탁을 할수 있겠고요. 그런데 만약 장세진이 돈을 갚는 장면도 은금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고 장세진이 나쁜 캐릭터라고 가정해보면 장세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연두를 공태경에게서 강제로 떼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세진은 악역으로 정해지겠죠. 제작진분들이 장세진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해놓았을지 궁금한데요. 아마도 처음에는 오연두와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다가 그럼에도 공태경이 오연두를 잊지 못하고 두 사람이 계속 만남을 가진다면 장세진은 나쁘게 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장세진의 나쁜 모습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이세 사람은 얽히고 얽힌 고리를 풀어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장세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연도와 공태경 그리고 장세진까지 모두 웃을 수 있는 전개를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